자 이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아웃솔 아웃솔이 지금 보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쉔크 강성은 여기 블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들이 보실 거예요 크롬 처리가 되있긴 하죠 블록 튀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인 쉔크 강성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굽히면 어, 여기는 뭐 꿈쩍을 하지 않고 여기 앞쪽에서는 이제 여기 부분이 일단은 휘어지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여기까지도 이마디에서까지도 휘어지는 여기도 휘어지고 이렇게 3단계 구, 지금 휘어지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음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어느정도 아주 딱딱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천원 잔디여서는 상당한 어슈즈 이제 반바스 같은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비교적 착화성은 좀 나쁘지 않게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지금 FG인 경우에 스터드 길이가 어, 대강 이렇게 재보면 어, 플레이트 표면에서 보면 한 12mm 정도 되는. 세번째도, 세번째는 뭐한 13m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길이를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뭐, 저 이제, 뭐, 제품 자체가 FG죠. 이 FG이고, 그래서 저정적인 그, 천연잔디용 축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천연단디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전제는 어쨌든 이제 족형 라스트가 잘 맞아야 된다 하는 거겠지만 어, 굉장히 부드러운 천연가죽의 느낌 그러니까 터치감을 사람이 이렇게 터치를 해서 여기를 느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느끼는게 아니라 우리가 공을 통해서 느껴야 된다 사실은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긴 하겠지만 패딩이 이제 어쨌든 앞쪽 부분이 몬테벨로나 버전에서는 예 여기 기존의 엘리트 버전은 말씀드렸듯이 여기 두툼한 패딩들이 이렇게 안쪽에 그 폼팟이라고 하는 팟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형태로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으니까 물론 이상태로도 살터치감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인 경우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어 있 물론 패딩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얇게 지금 그 어퍼 아래쪽으로 약간의, 그건, 장치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 하는 점이 습신이고 어, 여기 이제, 포, 포, 팟을 보여드렸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아웃솔은, 이, 지금 이 형태의, 이, 그 에이지를 사신 분도 계시다 그러는데, 글쎄 에이지를, 음, 이 예쁜, 이 크롬 도금되어 있는 거를. 그 인조구장에서 막 써서 이게 벗겨지도록 하는게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어, 뭐 여러개 사신분들 계시죠 하나 실착한다 뭐 이러는데 어, 저는 이제 실착은 할 계획은 없고 어, 또 실착을 하더라도 이 신발에 나중에 따로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신발 라스트 부분이 저랑 안 맞는 부분이 들좀 있기 때문에 실착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신발 자체가 주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